건강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선근이고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착하다는 아무튼 나한테 잘해야 착한 거죠 내내 내 욕망을 잘 들어주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함이 아니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착하다로 포장하기가 쉬워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선근은 육바람을 잘하는 거예요 육바람을잘한는 사람 보세요 과연 진짜 여러분한테 잘하기만 할지 깨어 있어요 상황 판단을, 자명한 판단을 잘해요. 남의 이익도 배려해요. 이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죠. 그런데 룰을 지켜요.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룰도 좀 룰을 어겨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참 고맙죠. 룰을 지켜요. 그런데 인욕, 잘 참아요. 이런 건 고맙죠. 욕해도 화덜낼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고 깨어서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. 그냥 착하다는 게 이게, 이게 달라요. 영성진능 높은 친구는요. 여러분이 아무리 눌러도 진리가 아닌 걸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남을 잘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. 이런 친구들이 영성 지능이 높은 선근이 있는 친구.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키워져야 되고 이 지능이 제일 중요한 지능인데 지금 학교에서 요거는 안 키워주고 수학 잘 풀면 수학 잘하면 최고의 지능으로 알아요. 영어 잘하면 하늘이 천 신동을 내렸다 하고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잘해야 돼. 내가 한이 맺혀서 막 이런 말 하는. <웃음> 저는 수포자였거든요. 그래서. 수학만 잘했어도. 대학이 바뀌었을 텐데요.